30초간 보물 찾기를 우와, 시작하겠습니다. 좋다 좋다. 시자자 양치했습니다. 양치은 분야에 들어 참가자의 정체를 확인하세요. 너 같이 좀 해줘 아, 어? 야, 왜? 왜 당황한 척 하지 말고 등근이 당황했잖아 등근이 방금 운동하건데? 어차피 괜찮전이야 그렇게 붙지 마누굴까요 감독님은 아시죠? 등야 <웃음> <너야. 웃음>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 뭐야. 없어 없어 없어, 없어. 네. 난너 따라가고 있었어 <웃음> 너 어딘지 알지? 등근이 왜 이렇게 웃었을까? 글쎄다 나 진짜 아니야 저 양치했습니다 <웃음> 아 진짜 했습니다 도겸이 어. 그 형... 브로커 아니야? 아 <웃음> 얘는 아까부터 계속 넌 처음부터 어, 계속 아, 나를 아까, 물어보는 거야? 느낌이 좀 그게 있던데 뭔 느낌인데 내가 뭐 브로커 같니? 는지 내가 처음에 브로커라고 했을 때 형도 약간 좀넌 뭔데 라고 했잖아 그렇지 솔직하게 말해줘 위치 좀 알았으면 같이 공부 좀 아, 하자 알았으면 지금 내가 너무 차 자체자 쿱스 형이랑 정한영 형이랑 지금 그게 했잖아 어? 저렇게 해도 소용이 없어 지금 근데 네. 난볼거 아니야 누나 이게 찾는 게 사실 말이 되나요 감독님 이게? 말이 안 된단 말이지 이게? 아 어디서부터 찾는 게 될지 감이 안 오네 야 뭐해? 야뭐 싸워? 뭐해? 없어 <웃음> <싸워. 웃음> 5만원권을 넣으려면 돈을 무대기로 쌓아놨어야겠어. 어머머머머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너무 크니까 어렵다. 그래서 어디에 있다 그랬어? 브로커 상하나? 나 브로커 아니야. 너 마피아잖아. 형, 뭐야? 형, 신 아예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너뭐 있어? 그래서 어디에 뭐라고? 있다 그랬어? 나 이러면 다음 판에 너 의심한다 의심, <웃음> 이거 이거... 나를 의심해줘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웃음> 나를 의심해줘 인, 인사했어 아, 그래. 나 양치했다는 아, 표시했어 아니, 아니 여기 뭐 숨길 데가 없는데 없어 여기 아까 다, 다 잡았는데 카펫 밑에? 와이카펫 밑에? 한번 정성이 너무 가득한 거 아니야? 그런가? 아, 너무 꽁꽁 숨기지 말고 좀 재밌는 데다 좀 숨기지 나 양치했어 <웃음> 아니 혹 이거 왜 병원 역시 지금 아니, <웃음> 없을 아니 수도 뭐 하는 거야? <웃음> 나 지금 머리 지금 망가졌는데 <웃음> 아, 혹시나 진짜. 해서 혹시나 해서 <웃음> 아, 진짜 매너가 없으시네 매너가 없으셔 테라스를 왜 그렇게 열심히 볼까? 이 테라스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보는 이유가 뭐지? 테라스 장신. 왜? 당신 뭐야? 너무 어, 어, 숨겼지 전혀, 전혀. <웃음> 이러지 마 우리 몸싸움 그러지 <웃음> 말자, 말자. 안할 거야 내가 지는 거 아니까 정환이 형, 어디 있는지 알잖아나 마피아, 아니 마피아를 해. 나 그거 아니야 나 누군지 알려줘? 어, 아, 형 뭔데? 또 혼돈 이런 거 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라 약사요 진짜 약사래요 아! 그게뭐 말하는 거야? 없어 그런 거 응. 형아 알려줬다 마피아에 약사가 있어요 <웃음> 마피아에 약사가 있다고? 약사래요 <웃음> 그럼 오늘은 내가 짜프게티를살게 I am 어 아니 근데 <웃음> 형 i n g to g 여기 이방 o i n 어 여기 방이랑 테라스 <웃음> 이 n g 근데 형 o I'm going to go. I'm going to go. i 근데 나한테 전혀 알려줘 이따 찾기 찾아야 되니까 아 그래서? 너 마피아지? 난나 나, 나 진짜 신문다나 누구이신데? 나 진짜 마피아 배인것 같아 진짜 진심 나는 본다난 진짜 지금 솔직히 예상한 사람이 없어 진짜 나 진짜 보인 것 같아 아 정말 왜 어, 계속 주머니에다 손 넣고 그, 다녀? 어? 그냥? 아이 어떻게 찾아 이거 다 뒤졌어? 이쪽 다뒤었어 이거 못 찾아 못 찾는데 운좋으면 찾는 게 운좋으면 이거 또안 찾으면 마피아로 의심돼 훅생이 뭐라고 한 거야 형한테? 내가 어. 너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나? 오 오케이 그렇죠 감독님? 훅쌍 진짜 누구 같아? 허심찬하나 얘기 좀 하자 나? 나 버논 어? 어느 정도 버논? 진짜 버논 같아 나, 방금 나 테라스에서 개 잡고 있었거든 진짜 안 잡고 그냥 나만 쫓아 진짜 어, 내가 브로커라고 생각하는 거야 너 마피아야? 아 진짜 진짜 솔직하게 허쉽다는 얘기 진짜 마, 아니 야, 너가 마피아면 내가 도와줄 수 있어 진심으로 아, 아 마피아면 내가 도와주는 거 나는 표지마 경찰이야 그래서 마피아랑 피해먹고 마피아랑 돈을 가질 수도 있고 시민이라 가질 수도 있어 진짜 음, 솔직하게 음, 말해 진짜 내가 도와줄게 진짜 너무 선량한 시민이야 도겸이랑 나는 언니가 좀 약간 믿음직스럽지 아, 도... 도겸이요. 음. 도겸이요. 어. 어, 어, 일단 음. 좀더 나는 추리적으로 파악을 해볼게. 어.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형은 스페셜 직업이야. 나이가 약사거든. 약사거든찾았어 아니 <목소리도> 다른 거. 뭐? 편지? 어 봤어 여기 그거. 아니 아니. <목소리도> 맞아. 그러니까 내가 내가 약사야. 이게 스페셜 직업이야. 아, 내가 그래. 약사인데. 이거를 여섯 장을 모으면 한명 살려. 어, 한 명을 살릴 수가 있어. 근데 이거 찾았거든. 아, 아 나이 그, 보고 나 명화랑 보고 아무도 아닌데 다다 그러고 있을 거야. 그렇지. 응. 어. 그러니까 이건 내가 찾았어야 되는 거야. 아, 그럼 십 명이 여섯 명이 아니야 다섯 명이네. 그래서 난 지금 계속 이걸 찾고 다니고 있었던 거야. 두 명을 소개했습니다. 경찰, 경찰 하나, 브로커들, 어. 경찰은 의사 하나, 약사 하나. 여덟 명이야. 다섯 그러니까 명이 다섯 명이 시민인데 호시형이 죽었어 시민. 아호시형이야호시이 시민이라는 거는 약사랑 의사랑이서 이런 다섯 명야 그치, 그럴 수 있지 경찰 시트, 아, 아, 의사 시트, 그렇게, 또, 그렇게 또. 막 진짜 이런 데둔거 아니야? 너왜안 찾아보는 거? 야 마피아냐? <웃음> <웃음> 저번에 마피아였을 때더 열심히 찾았어. 아, 이거 어디 숨기는 거야? 너가 의사지. <웃음> 너희는 안 찾고 뭐해 둘이? 에? 남선 나오고 있어. 요그리뭐 웃남선 나오는 데안 찾고 다형 브로커잖아. 어디 위치 말이야? <웃음> 아, <아니. 어디> <웃음> 테라스지? 형 형이 <웃음> 브로커면은 난 형만 추천이지 테라스잖아. <웃음> <웃음> 아 그래 서 남았잖아 이거. <웃음> 어. 어. <웃음> <웃음> 형 테라스잖아, 그렇죠? <그쵸? 웃음> 아니야 테라스라고 <웃음> 지정해 주지 않아. 그러면 아, 아 그렇게 아, 알려주는나. 어 그러면 이 서재까지 음. 다 포함해 너무 넓어 그렇네. 아, 아 스위트룸. 아, 돈 찾지도 말이 안 돼. 어떻게 찾죠 <웃음> 그냥 같이 지나다니다 운으을 찾는 거야. <웃음> 우정 운동해? <웃음> 하, 이런 데 올라가서 찾아볼 일이야? 덕분에 네. 올라갈 수도 있잖아. 저기까지 올라가서 내가 찾아봐야 하는 그 열정이 어. 올라오냐는 거야, 내 말은. <웃음> 이거 열어봤어? 아, 열어볼래도? 아, 그거 말고 안 열어봤어. 뭐야, 이거? 응? 에이, 내 거야. 내 거랑 오우 난 저거 찾으러 가야돼 나는 지금 저걸 찾고 다니고 있어 저게 뭔데 힌트야? 그래가지고 약속 이런 거 비싼 텐 이게 맞아? 내가 약사야 응. 난 스페셜 지급이야 응. 그래서 이거를 6장을 찾으면 사람 한 명을 살릴 수 있어 이거 내놔 <웃음> 나 사는 아니 너 아주 네. 안 죽잖아 <웃음> 나 찾으면 줄게 너 아. 찾, 찾으면 줄게 정환이 형 전쟁에 뭐가 있나 봐 끝났죠. 끝났어요. 시간 찾은 사람 있으면 대박. 또뭐 찾아. 정말 좋은 누군가 공을 찾았습니다. 와, 야 연기 잘한다. 나 손, 아나 손을 넣었어. 아아 어떻게 찾지? 아 좋겠다 이도겸. 둘냐? 얼마 들이냐? 야 우리 마피아 말고 이제 돈 찾은 애부터 죽여야 돼. 마피아 시민 이제 합시는 거야. 그럼 또 그냥 또 죽이겠네 그냥. 아니야 일단 마피아. 근데 그 마피아를 죽이자. 죽이면 금액이 올라가니까. 마피아부터 야시하게, 죽이자. 야시하게 브로커가 다시 돈 찾아줘야지 뭐. 아, 나는. 아까부터 계속 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이쪽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 어. 나는 여기 앉아있었잖아, 아까 호시 형이 웃는데 이쪽, 웃음이 쪽에서 들리고 어. 경찰 때는 이쪽에서 웃었어 진짜 애들아나 신경 쓰지 마, 진짜로 신경이 쓰이게 하니까 문제지 <웃음> 어. 호시 형이 그렇게 울만큼 웃은 상황인 거면 되 다이나믹한 상황인 거잖아 진짜 쉬형 어. 밖에 없어 나도 나... 나는 진짜 어,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야 오히려 아니야. 오히려 그렇게 쇼킹한 어. 정도 상황이면 슈아 형인 것보다 형이지. 오히려... 뭐? 나? 어. 아 계속 아무도 아 웃지 아 잖아 아, 맞는 말이긴 해. 정말 쇼킹해. 이아 와중에 나고 아. 의견을 굳히려고 하는 응. 도겸이. 도겸이. 도겸이 형이 저쪽에 있었어. 그러니까 도겸이가 나는 좀 보이거든. 얘들아 우리 아, 사공이만은 배가 사러 가졌니. 마, 이 사람이 마피아다 라고 해서 모는 느낌까지는 아니야 그냥 의심된다? 의심이 되는 행동을 했어 정한이 형이 <웃음> 약... 뭔가 찾았어 아야 그거를 왜 말해 니가 나중에 내가 말하려고 했단 말이야 그거는 아. 내가 봤어 그럼 나한테 걸리지 말았어야지 걸렸어? 야, 내가 말할게 나는 약사야 약사. 이건 스페셜 직업이야 그러니까, 이건 약사가 아, 있다. 그러니까 야, 나 궁금한데 야, 이 형이 말하니까 신빙성이 야, 없어 그래. 사실 쪽지가 적혀서 숨겨져 있어 나도 응. 봤어. 이거를 6장을 찾으면 어. 죽은 사람 한 명을 살릴 수 있대. 진짜? 근데 그 죽은 사람이 돈을 가져갈 경우 <웃음> 정환아 좋아, 좋아. 나 묻고 싶은 게너 대기 시간에 종이랑 펜왜 달라고 그랬어? 어? 와 아, 진짜, 진짜 아니 근데 약... 혼돈 제발 그거 하지 말라고 아, 약사 아니, 아, 아니야 아니야 죽이 어. 가는 거야 아, 아. 아. 약사 아니야 약사비야 약사비 얘들아 얘들아 잠깐만 내말한번 들어봐 나 지금 경찰에 연락을 하고 있어 근데 경찰이 운정을 g g 했대대전 Champane. 아닌 다른 d d o 을 가지고 있어. 그냥 해 r a n g e 아 o I have a good. I have a good. I have 이 good. I have a good. I h a 아 e a g o 어 나. I have a good. I h a v 재밌잖아, 너네 이런 파 사하는 거. 고요한 내... 숨결에 뭐 요정의 눈빛 날때 <웃음> 이거. 이거 굉장한 아, 굉장한 <웃음> 감성. 그냥 아... 근데 내가 나 음, 나도 한마디만 할게. 내가 봤을 때. 한마디 <웃음> 그. <웃음> 어, 나도 졸림 <돌릴> 참이었어. <웃음> 내 예상에는 그냥. 쿱스 형이랑 정한 형이 브로커인 것 같아. 난 브로커가 아니 <웃음> 아니야, 형 브로커야. 브로커인데 그래서 둘 중에 난 돈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 형, 근데 궁금한 게 브로커 돈을 못, 찾지 않아요. 돈을 어. 못 찾아. 시민들이 시민을 브루커는 찾아도 실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디노가 똑같은. 일단 <웃음> 마피아도 좀 추리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웃음> 마피아를 모르겠어요 이제 진짜. 모르겠지. 너니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진짜 <웃음> 이 <이렇게> 마피아가 세토가 <셋 웃음> <웃음> 이거 약간 과도한데. 한번더한건좀과했어 그러면은 독이면 죽이자. 아, 나알았 죽이지 마. 뭐, 그냥 나 보물 <웃음> 찾고 싶어. 야 이유 불문하고 그냥 묻지도 말고 뽑기만 <웃음> 해. 빨리빨리 <웃음> 그래, 빨리 가자. 준, 정한. 오지 오지 번호 그지, 한글, 아, 오지 형너 오지 형, 오지. 오지 형. 오지 형. 먼저 가라 아 싫어 진짜. <웃음> <웃음> <웃음> 아니 왜, 왜 봤네 아니 네가, 왜? 좀네 네가 좀 대변을 해서 네 네카톡 봤잖아 내가 봤으 우리 아닌데 어 진짜 그뭐 입다 물고 있어 봐 놓고 아 우정 못 찍는 정도 네가 좀 대변을 해서 네 네카톡 봤잖아 <웃음> <웃음> 나 번호 뭐, 뭐, <웃음> 나 민규 민규 나 수아, 그래. 수아 오케이 나 도경 난 나, 나 도경 왜 갑자기 나왔어요왜 그러는 거야 조슈아 나 번복할게 나 슈아로 할게 진짜 아니야 아니라는 어. 섹시 댄스를 한번 보여줘 아니라는 섹시 <웃음> 댄스 그거 정말 섹시하면 인정해줄게 너왜안 조용하세요? 아조용히하 돼? 어 진짜 출근가 아, 봐안 아, 아, 아, 아, 아, 아, 돼! 근데 미안 궁금하긴 하다 섹시 댄스 근데 축해 주는 더 저도 큰일 진짜 진짜, 진짜, 아, 진짜. 아니고 좀만 오랫동안 하게 해줘 이번에는 나 진짜 시민이야 지금 내가 여기 마피아들끼리도 서로 물고 뜨는 연기하고 있어 그리고 이제 가을까지 나 진짜 어쨌든 개인전이잖아 누가 아닌 거 같다는 거 말은 안해 지금 반박 끝이야? 발론 들었으니까 이걸로 정하자 그러면 어. 나 어떻게 보면 처음 느낌이야 슈아, 슈하... 호시형이 그렇게 울 정도로 어. 웃을 수 있다 는 그러면 어. 진짜 미안한데 어. 나한 번만 번복해도돼 오케이 어. 나 원래 슈아 형이었는데 도겸이 형 할게 그래 어? 그럼 오. 도겸이로 돼 그럼 나도 번복할게나예혈게 응. 그래도 요이 그 형이 형이 그래도 나야 내가 어. <웃음> <웃음> <우리가> 번복을하라니다안해겠나알겠어나 <웃음> <웃음> 아, 그러면... 나 그럼 번복할게 나나습니다알니 나는... 어? 갑자기? 아, 이거는 정한이 형이랑 도겸이랑 동맹을 맺었는데 정한이 형이 가차 없이 도겸을 죽이려고 하니까 아 도겸이 형이 서운했던 눈빛이 아나 그랬으면 정한이 형이 아 그럼 나는 바꿀게 라고 하는 표정과 맞아, 맞아, 맞아. 100% 이치할 수아 있다고 게각했어 아니, 아니 나는 진짜 시민인데 아니, 호시는 아, 야 아? 죽어 얘제 시민이야 아, 아니야 그래서. 도겸이랑 동맹 안 했죠 <웃음> 골랐으니까 어, 진행하기 위해서 그래 해, 해 가자 <웃음> 어, 아, 하나 둘셋 아 미안하네. 미안해. 정말 섭섭하다. 선량한 시몬 토견이 촬영되니다아 이거 만어렁줄이 마피아 대박이이왔습니다 아 마피아는 고개를 들어 시몬 중한 명을 주목하세요. 의사는 고개를 들어 살리고자 하는 참가자를 주목하세요. <웃음> 정말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웃음> 의사가 아주 그냥 사하고만 그냥 아주 그냥 <웃음> 경찰은 고개를 들어 참가자의 정체를 확인하세요. 프로는고 <웃음> 상금의 위치를 확인하세요. <웃음> 아, 아, 아, 죽었어, 아. <웃음> 날이 밝았습니다. 야, 아니, 아 진짜 조용해저 둘이 땅방에 가둘까요? 선호한 없습니다. 와와 우와, 어쨌든. 우와. 아, 또... 야, 야 의사 첫재야 의사 미쳤어. 전판에 딴 사람 살렸네. <웃음> 아니, 와 <아니야>. 뭐야? <웃음> 와 의사, 의사. 와 MBP. 미쳤다. 어. <웃음> 야 근데 뭐난 솔직히 와. 경찰 빼고 다 모르겠어. <웃음> 만약에 의사라면 첫 번째 다른 사람은 누구 살리지? 나 살렸을 거 같아. 그치. 민규 형 왜냐면 내가 호신을 너무 죽였고 내가 아... 저기 죽어서 같이 있는 그림이 웃기거든 솔직히 난 근데 아... 내가 죽을 줄 알았어 아... 근데 그 정도로 예능감을 보이려면 승관이가 마피야돼와나 음... 어. 진짜 아저 죽은 자 말이 없지만 빨리 여기한명더 왔으면 좋겠어 <웃음> 거기 간걸 후회하지 않아? <웃음> 좌우왕 <웃음> 좌우앙어 <웃음> 뭐야 죽고 싶어 궁금하다 아. 세 번째 미니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야 근데 아, 진짜 아무도 모르겠다 잘, 마피아를 이 마피아가 아니, 시간이 지날수록 좀더 이게 투명해지는 느낌이 있잖아 아, 아 없어 근데 그게 더 없어지는 거 없어, 같아 없어. 나는 하루에 거짓말을 열번 이상한다 아니에요 아저여쭈야네오 <웃음> 좋아 좋아 진실 솔직한 그냥, 사람 되자고 <웃음> 자 정한이 형 기대돼요 나는 내가 이 중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한다 아니요 음. 그럼 누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해? 똑똑한 애들 많지 뭐. 거짓말 테스트까지 기 속여버리네. 나는 포옹을 좋아한다. <웃음> 노래 포옹 말고요. 아니요. 거짓말면안 하줘야지. 거짓말안 하줘야지. 진짜 싫어하는 거. <웃음> 진짜 싫어하는 거. 나는 마피아다. 뭐. 아니요. 마피아를 얼른 죽여야 돼. 아니야, 알아, 말을 하면 안 돼. 마피아 잡아도 다녀어 어, 우리 건 오더라구요 마피아가 아니래 아니네 진짜 아니야 나는 마피아 다 질문한 게번논이랑 어. 준이지 번논이는 거짓이었는데 근데 왠지 마피아한테 질문했을 것 같아 잘한다 오늘 어, 진짜 마피아. 잘한다 와 진짜. 나는 고잉 7븐틴의 메인이다 아니요 아니요 맞잖아 <웃음> 아니요, <웃음> 아니요. 저, 저 웃음 과연 그렇지 두명 죽여봤자 한명 남았을 거고 아유 또 하나요 동일시민 아, 어쨌든 아, 또 마피아도 시민이네 이제 그러니까 돈 라인은 돈을 누가 찾냐가 아, 메인이야 사실상 그데 이미 찾아나 응. 그 시민을 빨리 죽여야겠네 야, 벌써... 왜? 아니 돈 네. 찾은 사람 나는 지금 퇴근하고 싶다 네 <웃음> <웃음> 야, 가라, 가라, 가라. 나는 응. 효자다 효자다 아니요. 너 효자야. 거짓이면 효자잖아. 효자야. 효자야. 효자야. 효자야. 효자야. 효자야. 오케이 뭐, 뭐, 그럼 몇분 남았죠? <웃음> 근데 이거를 해봤자 뭐해? 붕찾아. 시간이 늘잖아. 시간 늘잖아. 시간 찾았대잖아. 얘너사편하는 동안 뭐했어? 종목별 추가 시간은 <웃음> 3분입니다. 괜찮아 시즌 4때 괜찮아 지금. 겠 시간 동물찾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그 이름 그 이름표. 아 맞다 맞다. 돈을 찾은 사람의 이름표가 어디에 있어. 아, 오 돈보다 아, 찾기 어렵겠네. 그래 그래. 다음은 한맞 마피아 다시 보자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지금까지 볼수 없었던 라이 시즌 3. 이제까지 볼수 없었던 툴라이를 드디어, 드디어 볼수 있습니다. 라 시즌 3. 아 이번 편 어렵다. 이번 편 어렵다. 진짜 아, 로 그래서 마피아는 누구누구야? 마피 껴줘!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따로 좀 얘기 좀 어. 하자, 나도 쿱스랑 나 브로커라 했던 거래 뭔얘기야아 잠깐만 진짜로 응. 따로 와야 한 얘기가 있어가지고 어. 아, 왜 자꾸 정한이 형이랑 쿱스 형이랑 붙어있어 아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아 브로커끼리 얘기 좀 할게요 <웃음> 어. 마피아가 이기면 좋은 거야 마피아랑 동을 나눠서 내가 너한테 돈을 줘야 되는 거야 이는내 팀이야 그러니가 그러니까 브로커가, 브로커가 마피아 팀이야 경찰도 마피아 팀이고 어 그리고 너가 자꾸 소손때 뜯는 얘기를 해가지고 나한테 그얘기해줬었지 어. 둘이 재밌어 보인다 오케이 오케이 예스, 예스, 예스 형 아. 누구누구로 추려졌어? 나 몰라 너. 아 몰라? 응. 아, 오케이. 응. 불쌍히 다 추렸다는데 너는 뭐 역할이 추렸지? 뭔데? 나는 아무것도 없어 아니야, 너 마피아야 너, 너 아까 부터 민규 형, 응 직책이 아예 없어? 음. 진짜 시민이야? 이러면? 내가 내가 뭐가 있으면 너한테 너가 갖고 싶은 거다찾줄게이돈 찾기가 너무 어려워. 이 근데 돈도 못 찾는데 이름은 어떻게 찾어 이름표 근데 좀큰거 아니야? 어떻게 뭐? 그 모르니까 어. 어떻게 생긴지랑 사진이라도 알면. 아참 아, 앞에 어렵네요. 어디, 어디 왜 이렇게 미소가 띄어져 있지요? 형은 형, 나 그냥 못 지나가 형이 이런 표정을 보면 내가 봤을 때 응. 지금 형은 뭐야 지금 또 약사들이 반요 <웃음> <웃음> 형은 약사야 아니 진짜로 형은 약사란 말이야 이 약을 못 드세요 승관아 너 눈치 빠르니까 쿱스 보고 있어 쿱스 아닌 거 같아 아니, 아니 그래서... 아, 아니는데 근데 그형가 약간 돈 찾은 상황이랑 약간 뭐 근데 아까부터 계속 그형 그 경찰이야 아니 그거 아닌데 근데 돈 찾은 사람 기니 약간 뭐뭐 뭐 짜는 짜거 가봐 민기호도 그렇고 이름을 찾았어 나한테 주면 내가 진짜 믿을게 우지 어, 형이 마피아하기도 하고 하, 모르겠다 진짜 나 형이 마피아인데 형이 연기를 잘하는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해 아니야 나시민이야 <웃음> 일단 지금 그러니까. 두, 돈을 찾은 애들이 있으니까 애들 주머니를 다 뒤져야 돼 나는 없어 나는 돈돈 돈 없어 나는 주시아 이리 와봐 너. 돈 있는지 없는지 없어 없어 없어? 응. 전 찾는 거에 수질이 없나 봐요. 뭐한 번도 한 번도 못 찾네. 나나 빨리 붙어, 빨리 따라와, 빨리 따라와, 빨리 따라와, 빨리 따라와. 진짜, 진짜, 한 바퀴 더, 한 바퀴 더, 한 바퀴 더. 아, 난 어디까지 가? 찾았어? 진짜? 어 아, 재밌는 거. 뭐야? 아, 궁금하기 뭐야? 뭐야? 어디가? 하면서 안 따라갈게요. 힘드시니까. 여기 혹시 민규 안 왔나요? 민규 저기 막 도망가던데? 그렇죠 어, 어 민규가 뭐 찾았어? 아니요 일단 쿱스랑 민규가 궁금해가지고 자꾸 둘이 붙어먹더라고요 형도 근데 쿱스랑 붙어먹었잖아 난 붙어먹은 게 아니라 직업이 같은 거지 근데 지금 마피아랑 브로커가 다너 죽일라 그래 지금 <웃음> 어떻게 맨바스키는 <웃음> 야지 그래서 내가 너너 나눠줄까 안 나눠줄까? 그런 거? 내가 너 흔들어줄게 그러면 나눠줄게 <웃음> 마티 하나 부럽고가 지금 팀이야 왜 걔네들이 팀 먹은 거야? 걔네들돈받하기로 했대 나 지금 의심거 그래서 정한이가 나한테 지금 너배신하라고왜너공유팀들어주고 자꾸 말이 때렸어 나뭔줄 알고? <웃음> 너가 돈 찾은 거 알아 지금 <웃음> 어떻게 알아? 몰라 정한이가 알아 그래도 널 죽이래 빨리 <웃음> 너무 넓어? 여기 찾을 수가 없어 야뭐 어때? 무뭐 싸워? 나 근데 뒤통수 공부야 지금 야 나랑 진짜 뒤통수 응. 내가 고대로 반만 하줄게 아니면 어. 나를 죽여 그게 아니잖아 그냥 나한테 반대 나와줘 그러면 내가 어디다 생기냐면 감독님 줘 감독님 잠깐만요. 감독님 잠깐만요 좀 들고 계세요 아, 너는 어떻게 응. 돼? 감독님 줘 이거 진짜 잘라다니셔야돼 그렇지 근데 지금 뭐라 하지? 하. 화이사다 타자 아니 너무 친하게 뛰었어 아니 형이 나한테 얘돈 주머니에 돈 있는 줄 알고 의심해서 급 짰는데 돈 없었다. <웃음> 맞지? 내가 돈 없었던 거. <웃음> 야, 어? 얘 몸에 돈 있어. 없다고. 얘 몸에 돈 있어. 벗어 <웃음> 보자. 야, 봐봐, 봐봐. 야, 진짜 아니에요. 진짜. 아, 야, 돈 야. 아, 나한테 사왔는데. <웃음> 아니, 야, 야. 야 이렇게도 뺏기 있다고? <웃음> 없다고. 도망가지마. 도망가지마. 도망가지마. 도망 내가, 내가 하나 벗을게. 간지러워서 그래. 그럼 없으면 가만히 있어. 간지러워서 그냥 벗지. 그렇지. 예, 검사한의하지 말고 그냥. 뭐야 쟤는? 쟤는 왜 저러는 거야? 이름표가 크기가 얼마 만해요? <웃음> 그냥 넌포기하서 조야 <웃음> 네, 너는 그냥 있어 <웃음> 어. 오늘 진짜 웃기다 하, 저 마피 아는다 죽이고 싶다 <웃음> 형이 이상한 걸 만들어 놓으니까 웃기겠지 아니 근데 나는 진짜 약간 내가... 우리 그때 너 돈으로... 때문에 다 망치는 거야 지금 시민 몇명 죽었지? 두 명밖에 안 죽은 두 거지 두명 시민, 어 그럼 어쨌든 20만 원 늘어난 거네? 오 지금 70만 원이네? 우리? <웃음> 우리? 형 <웃음> <웃음> 마피아야? 왜 이렇게 예민해 민규야? 이 타이밍에 나랑 형을 마피아로 모다고 <웃음> 그러니까 어, <웃음> 지금 그냥 긴장돼 있어 그러게 어어딱나나 <웃음> 뛰었어 지금 너 진짜 땀나? 이상하다 버논 진실을 깨뜨려 버논 눈 진실을 쓰는 건가? 진께는? 아, 이때까지 어, 안 쓰고 어. 있다가 이제 진실을 막은 거잖아 너 마피아지 버논아 버논이 마피아. 찾신 분이 왜 이렇게 자유롭게 없어 없잖아 아자유게 얘기해요? 하나 아이고 찾아쓸 리가? 네 제가 봤을 땐 민규가 마피아 같습니다. 근데 나 나도 민규 아니면 너너 그래 나는 <웃음> 나 진짜 어, 나는, 나는 나는 진짜... 이제 말할게 나 이제 브로커야. 설명해봐. 첫 번째, 설명해봐. 어첫 번째 어. 스위트룸에 있었어. 근데 그그을 <웃음> 너가 찾은 거 같아. 돈 나한테 없어. 어할말 없네. <웃음> 없네. 근데 나도 민규 같아. <웃음> 그러니까 뭐가 만... 있어 얘네 그러니까 근데 오늘 막 근데 이런데 갑자기 디노, 디에잇, 원우면은 아니. 그냥 이게 진짜... 아까 나는, 나는 하나만 말할게 나는 아까 우지 형이 당황했는데 정한이 형이 갑자기 나한테 어 지금 시민이 두명 죽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70만 원인 거네? 라고 했어 그치 시민이 두명 죽었으니까 근데 우리가 70만 원인 거는 마피아가 70만 원인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거 생각해 그냥 돈이 얼마 모였는지를 확인하고 시민 입장에서는 돈은 50만 원이야 아직 그거 아니에요? 마피아가 죽어야지 이제 올라가는 거고. 그치, 형 근데 어. 우리가 70만 원이라길래 난그 말을 듣고 아. 어, 그럼 마피아인가라고 생각했는데 아, 나는... 이 얘기를 형한테 해서 내가 형까지 의심한 거야. 어. 어. 어. 나난 저기서... 그냥 생각 없이 70만 원. 어, 그건... 야, 야, 명호 난 명호 진짜 봐봐. 이런 느낌이가 아 그냥 말한 거고. 50만 원든 나는... 70만 원 생하 없는데 여기서 이 진짜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어. 거야. 난 진짜 살고 싶어. 오늘. 근데 형 잠깐만. 형 근데 브로커는 마피아든 시민들 브 붙을 수가 있잖아. 브로커는 누구의 팀도 아니야. 그 그러니까 어, 마피아를 음. 죽이고 싶은 거야, 시민을 죽이고 싶은. 거야. 난 모든 그냥 돈 가지고 있는 사람. 이 마피아 같네. 안돼. 어, 아, 마피아 쪽으로 붙었어. 맞네. 난내 역할을 아, 하는 그렇게 거야. 쿠스형 형 어떻게 생각해? 형 아까 안 다면 빨리 끝내자. 쿠스형 이렇게 <웃음> 귀여우미게 됐어. <웃음> <야>? <웃음> 귀여워. 형. 아까 그 자들 그들 있어봐. 에꿈꿈꿈자 굿스가 출리한거 한번 들어보자 <웃음> 자난 경찰이야 가자, 아, 가자 가자 내가 확인했던 거는 정한이, 우지였어 정한이는 브로커였고 우지는 시민이었어 당연하지 민규는 내가 봤을 때 시민이었어 그래, 그냥 느낌? 모든 느낌이 그래 뭐 그, 그거야, 어. 넘어가자 어. 자 아 이거 내가 아는 걸다 얘기해 줘야 돼? 엊저 어, 마지막 판이야. 지금 마지막이야. 여기서 <웃음> 마피아 다 죽여야 돼. 형이 시민이라면. 그러니까 다. 내가 그냥 다거두점미 하고 마피아. 차이야, 그러니까 형. 내 생각에 나한테 말했던 사람 중에 거짓말이 없다면 없다면 마피아는 마피아는 준이 슈아 나? 내가 나는 너는? 나는 원래 디노를 생각했었어. 근데 버너이가 디노는 의사 같다고 얘기를 했어. 난 완전 시민인데. 어. 아니 오늘 오늘 마피아, 마피아 없는 거 아니야? 아이 근데 나 궁금한 아니야? 게 이제 우와, 여기서 그냥 없으니까. 브로커랑 의사 다 까면 안 돼? 어차피 여기다 죽는 건데 야, 야, 다 자, 어차피 마지막이니까 까다 그러면 의사 어. 누군데 마피아 없구나 어? 마피아 없는 거 아니냐 이정도 마피아 이 없죠 야 그러니까 마피아 야, 없어 의자, 의사 누구야? 의사 누군데 의사 아, 의사가 아, 두번다 의사, 의사 아, 정체를 밝혀 아, 마피아가 없는 거 같아 야 잠깐만 이거 심... 내가 보기엔 심인데 브로커야 아 심인데 브로커야 맞지? 아니야 마피아는 있긴 있어 혹시 알아요? 나 수사... 브로커잖아 마피아를 자, 마피아랑 어, 어, 어, 어. 마음을 합심한 척 하면서 지금 시민이랑 이겨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마피아가 시민이, 있다고 믿어야 되는 내 아버지 되는... 시민들 아니, 브로커야 어, 우선 앉아봐 그러니까, 아, 아 진짜야 내가, 내가, 어. 내가 추측이 됐다니까? 의사가 누군데? 어. 아니 디노야 왜? 지금 수능이 필요가 있어왜 마지막 판이라도 왜 말을 해야, 아니, 해야 되지? 쟤 <웃음> <다 웃음> <너> 지금... 의사다 <웃음> 너 의사지? <웃음> 아니 디노야 야다 웃으시잖아 쟤 의사다 진짜 말안하는데 의사 누구할때 이디노 계속 아왜냐면 이걸 다 해야 감독님 웃으신다 진짜 너가 저 천재였어 나의 <웃음> 권한을 왜 찾고 다니들이 아니 를밝 진짜 웃기다 알았어 말할게 말할게 자 이제 다 들어 봐 들어봐 들어봐 들어봐 봐맨 처음에 어. 다들 승관이 형이 추리를 잘하니까 어. 어. 승관이 형을 죽일 것 같았어 어. 승관이 어. 형을 했어 맞더라고 근데 어. 내가 확인해보고 싶었던 거는 어. 그 뒤에 이제 번논이 형한테 내가 의사라고 말을 했어 어. 근데 이 형도 마피아인지 뭔지 모르잖아 내가 의사라고 말하면 날 죽일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 형이 마피아일까? 아닐까를 일단 확인하고 그저고 내가 저번에 하려 던 거야 그래가지고 혹시 몰라서 나를 쳤어 왜냐면 나를 의사인 걸알거 어, 같아서 몇 명은. 어, 근데 어, 살았어. 근데 살았어 어, 어. 와 진짜 오늘 약간 100만 원 시즌2야 뭐야 그러면 브로커 크루가... 한명 있고 브로커 한명더 있어 그러니까 한명더 있죠? 브로커 한명 누군데? 그러면깔 깔 수가 없는 거야 여기서? 만약에 브로커가 뭐 마피아인 팀이면 깔 필요는 없나 마피아인 거지. 팀이어도 깔수 있잖아 실안는 근데 안 가는 브로커는 거. 지금 깔 이유가 없지. 어. 이유가 그러니까. 없구나. 근데 내가 제일 제일 오늘 이해가 안 됐던 게 정말 감정적으로 뭔가 이게 뭐 제일 그 확률이 없지만 있을 땐 제일 있잖아. 근데 오늘 이게 하나도 통하지가 않는 거야. 그렇기도 하고 지금 의사가 두판다 너... 그렇게 운 좋게 살렸다는 게 말이 안 돼. 어. 얘가 대박인 것 같아. 야 너는 진짜 MVP야 오늘. 진짜. 아, 아, 뭐야? 저는... 아, 근데 저, 제가 MVP. <웃음> 내가 MVP가 그렇게 재밌어? <웃음> 좋으면 <웃음> 좋아 마피아가 없다고 말안돼 마피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 아 근데 진짜 없는, 야, 거, 거, 걔네, 거, 걔네. 나 없는 거, 거 같아 없는 거 같아 데디클로 다 죽였잖아 없을 수도 있는 게 약간 느낌이 어쩌면. 만약에 마피아 없는 거야막 들떠서 막 헛소리를 했어 만약에 응. 그러면 이제 그 여기서 두 명이 막 자기 예를 들도막 껄껄 넘어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치, 헛소리를 그치. 하고 있으니까 근데 갑자기 우리가 진중해져. 없는 거 아니야? 근데 갑자기 도겸이가 <웃음> 아 마치 마치 나이키 의사 <웃음> 지노처럼나는 어, 아무도 오른다. 내가 그랬다고? 야, 근데 호시야. <웃음> 야. 네가 과연 마피아가 누구든지 이러 났을때 과연 네가 놀랬을까? 그러니까 그러게. 호시가 아무도 없었기 어. 때문에 빵 터진 거 어. 아닐까? 어, 오늘 지금 없어. 우리가 이 말을 하는데 안놀란다는 거는 한번 이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게 될 필요가 있었어. 될 필요가 시즌 있었어. 3이기 때문에. 제 시즌 3를 마지막을 와. 이렇게 나 뭐야. 나뭐 장식하려는 거야. 그러면은 의사 바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마피아가 있어 야, 여기에 어, 3명이나 있잖아. 있다고? 자, 자, 내가 뽑아보지, 그럼... 나오지, 빠지고 난... 어, 그럼 자리를 이렇게 바꾸자 순간이 살렸다 했지, 빠져 나, 디노 나, 나, 빠져, 나넌 아니, 나오지 아니. 마, 바이 나, 나, 나 아니, 확인 아니, 안 됐어 날 확인을 왜안 했냐고 근데 네. 여기서 세명이 있다고? 오와세명이 있을 거 같아 원호, 디에이, 춘! 아니야, 나난 진짜 시민이야 아니야, 절대 아니야 우리가 도라이첫 번째 편에 시민이 졌던 이유 디에잇 아무도 의심 안 했거든 음... 뭐, 맞네 아니, 디에잇 맞네 원우 명호준 약간 뭐 신빙성 있긴 하다 아니, 나 진짜 시민이야 내가 보기 응. 명호는 아니야 나준 형은 있을 거 같아 원우 권원준 나는 절대 아니 나도 절대 <웃음> <제대로> 아니야 <웃음> 야 여기서 자기 맞다고 하는 사람이 어딨냐 <웃음> 근데 <웃음> 우리 <웃음> 여기서 누군가보다 <웃음> 사람 죽여야 되잖아 그렇지 근데 그러면 <웃음> 밝혀봐 시민이 진짜 시민이 라일 주요밖에 없어 너돈찾지 아니? 다 같잖아. 보통 그 없어. 너한테 있어. 그치? 내가 내가 확인을 했어. 뭘 확인했는데? 브로커는 확인할 수 있어. 그럼 <웃음> 죽여야 돼. 민규, 정환이 아주 팀 뒤통수 제대로 그러면 죽여야 와. 돼. 어, 야 민규야, 어. 너왜 이렇게 거짓말을 치는 거야? 나다 나 밝혀놓고서. 야, 쿨하게 죽여줘 그럼. 이제 그럼? 휴아, 쿨하게 죽어. 뭐해 안 오고? <웃음> 그러니까 지금 마피아 아니면 돈 갖고 있는 사람 죽여야 되지. 네, 그래, 죽여. 그러면은 민규 형 죽이자. 죽여. <웃음> 근데 민규를 죽이면 만약에 마피아한테 다 가는 거야 일단. 난 차라리 민규가 돈 벌었으면 좋겠어. 고마워 고마워 야 깔게 그냥 나좀 있어 네. 나좀 찾았어, 네. 돈 찾았고 숨겨놨고 야너이로와 그럼 너도 아, 너아 그냥 일단 시민 사적이니까 어, 나는 어. 내가 어그에서 계속 마피아 아니라고 했던 이유는 응. 윤정환이 브로커인데 마피아랑 손잡으면 꼬라지어 너무 싫고 야 어. 그거는 애들, 나의 직업이야 있을 어. 수 있잖아 자내 저기 말했지 셀러봐 쇼아 여기까 이들 브로커야 명욱 명우 정환 브로커야 와 잠깐만 나나 빼고 이렇게, <웃음> 이렇게 네명 있어 지금 조슈아 버너 <웃음> 준이야 우와, 맞네! <웃음> 조슈아 맞아, 맞아 준이야 맞아 맞아 진짜로 맞아 나, 너, 어 진짜 야나 아니야 나, 진짜 나 아니야 나 진짜 아니야. 내 목숨을 걸겠어 아니야. 아니야 조슈아 아니야 버너 아, 버너 <웃음> <나. 버논>, 준이야 <웃음> 나 아니야, 아니야 버논, 야, 버논. 버논, 야, 버논, 진짜 아니야 잠깐 표정이 왜 그러는 거야 네 <웃음> 표정이 왜 그러는 건데 야 그럼 재밌는 게 뭐냐면은 나는 재밌는 게 뭐냐면은 브로커 두 명이 마피아 세 명이 포함이 되는 거야. 걔 윤정환 마피아 겸 준이 또 동시에 안된다고 얘기 안 했잖아. 아니, 그렇게 그러면은 말이 정환이 확인했을 때 마피아 브로커라고 말해줬잖 그거는, 그거는 그거는 의미대로 할수 있어. 아니야. 마크도 앞에 안 불리지 않네. 이거 아니. 우리가 알아낸 게 멋있는 거 아니야? 뭔말못 알아낸 거 그거는. <웃음> <웃음> 아니, 그거 <그건 아니, 웃음> 너무 어려워요. 나 같으면 돈 가지고 있는 애 죽인다. 나도 나 같으면 돈 가지고 있는 애 처음, 아니, 처음 민경이 의심했데 아니, 때, 돈 가지고 있는 <웃음> 사람이 죽어야 돼. 내가 지금 마피아 인데 가야 된다니까? 우리못가져차라는 우리, 우리 나눌게 내가. 우와,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나 지금 이렇게 티 편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죽을 수가 없어. 근데 돈을 나누는 건안 된다고 했어요. 너도 그렇죠. 저기 잠깐만. 그래, 본인의 아니야. 상금이 오고 나서 본인의 마음. 맞아요, 그렇지. 맞아요, 맞아요. <웃음> 아, 이게 마피아 없는데 마피아 없는 거 같아. 아 잠깐 네. 그러면 그거네. 봐봐, 깔끔하게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 한 명을 죽이자. 그리고 밤에 오면 날 죽이겠지 아니 누굴 죽이거나 그럼 넌 무조건 날 살려 그럼 난 살고 그 돈을 내게 돼 그쵸? 그리고 와서 시민끼리 나누자 그래 그러자 그래, 깔끔하지? 근데 난 브로커랑 마피아 는나 버릴게 음. 그게 깔끔하지?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쁜 사람은 버려 야 이거 시즌3인데 만약에 진짜 마피아가 없어도 재밌는 거고 있어도 재밌는 거고 있어도 거. 재밌는 거야 있으면은 죽어. 대박이야 야 이거 대박 성공했다 그냥. 야 그럼 브로커 죽여 그냥 정한이 죽여 내가 보기엔 정한이 죽여, 죽여. 아니 이 죽일게요 하나 둘셋 정한이 죽었어요 정한이 되었습니다 아니, 아니, 나 브로커야 얘기 원래 안 어, 해줘 어. 어차피 저한테 서서 불려 그냥. 어차피 마지막이잖아 보자 서서 봐줘. 아, 보자. 보자. 보자. 보자 이게 약간 재밌을 것 같아 보자. 야 일어나라 아, 여기서 마피아인 사람 어. 고개를 숙이자 아, 아, 아. <웃음> 야 그래, 마피아 그래. 마피아 저는 마피아... 저는 이길수록 고개를 숙이니까 야, 그래. 마피아 세명 고개 숙이자 어 마피아인 고개를 어. 들어 시민정한 명을 주목하서요없 어, 마피아 없네 없어. 아 의사 진짜 왜 매너 어요 그럼 의사 매너 써요 와 마피아 없어 야 진짜 마피아 없다니까? 아, 마피아 그러면은 마피아 마피아 없어. 마피아는 없어? 아예 와 마피아 없네. 없는 건가요? 아, 마피아, 아, 마피아 아, 일어나 봐 끝났잖아 어차피 마피아 일어나 아니 잠깐만 하나 둘셋 일어날게 어? 아, 하나 둘셋 둘, 둘, 셋. <웃음> <웃음> <우와>. 마피아는 <웃음> 대신이야 <웃음> 오늘. 이번 시 오늘 게임의 브로커입니다. 브로커입니다 이번 시즌에서는 브로커에게만 마피아의 정체를 공개합니다 와 대박이다 마피아의 정체는 제자진입니다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도미를 못 잔여 이인 <웃음> 무조건 위로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네가 자꾸 이 사람 갑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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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분량야다 챙겼다 다 가져갔다. 수영이 가장 영악해요. 와. 와. 나는 정한이한테 갔다가 민규한테 왔다가 정한이한테 왔다가 아. 민규한테 왔다가 아. 이렇게 아. 있었어. 그러니까 어쩐지 처음부터 아. 약간 예상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아. 마피아 하다보면 이게 각이 그러니까. 오거든. 그러니까 어저 사람 이상한데 멤버들이 연기가 진짜 늘었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역시 어. 구성 실력이 느셨네. 아, 솔직히... 기획이 는 거지. 기획이 느셨어. 내가 마피아 그 고르는 쪽이 내가 없다는 걸좀 알아서 어. 의사에서 좀 열심히 해오겠다는 생각으로 <웃음> 되게 신중하게 머릿 속에서 형들이 마피아 고를 동안 난 누굴 살릴까라고 하루 종일 고민을 했어. 그리고 그리고 맞출, <웃음> 맞출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았어. 맞출 때마다 살렸다고 하길래 이번에도 한 건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 그래. 그래도 마지막 턴에 알아내서 다했어야 진짜. 권순영 복수했다. 와. 그런데 권순영이 1라운드 죽이고 너가승떠나는네 복수는 성공했어. 아, 멋있네. 형 어디서 찾았어? 소파 밑. 그 카메라 있던 데가. 아, 카메라 있던 데가 맞았어. 그렇지, 그건 그건 맞았지. 그건 거짓말 아니지? 어. 오케 그래. 민규에게 줄 것인가 아니면 찾는 사람이 가지? 여기서 내가 보물 위치를 공유한 사람이 있어. 그러면 다시 생겨야 네.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사람이 갖게 되면 그 사람이 갖잖아? 그럼 나그 사람이랑 반등하자고 할 거거든? 그냥 지금 이 돈을 나 같이 나누는 게 어때? 그래? 뭐 그게 평화롭긴 그래. 하지 뭐 지분은 내가 좀더 가져가는 거에 대한 괜찮지 혹시 맞아. 죽은 시민도 챙겨주고? 그러니까요 아니, 아니, 아니.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진짜 죽었어 그래. 나 이제 <웃음> 죽을래? <웃음> 진짜 유하다 현재 고문에 시민의 선이 습니다아피아가 범고되지 않았으므로 추가 상담 용암 획득하셨습니다 고문의 주인 고은 시민 민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미규 이번에 진짜 잘한다 스토리텔링이 1, 2, 3이 딱 됐네 아, 스토리텔링 진짜 아 진짜. 멋있어 감독님한테 주면안 되지 이 봐봐 이럴 줄 알았어 와 멋있다 야 근데 이돈 라이 시리즈에서 궁극적인 주인공은 민규 형이었네 예, 처음부터 맞네. 빌드업이 어. 장난 아니었네 돈 라이 트위 트위 트위 트위 아, 예, 다 <웃음> 야, 잠깐만 그러면 제작진이 마피아였으면 디노가 실제로 다 살린 거네? 아니야 아니야, 죽인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의사, 의사는 저... 그러니까 저갖고 장난치고신 거네. 아니, 아니야. 넌 천재였어요. 알았어. 알았어. 너는 너 짱이었어. 난 너의 살리는 모습 을 보고 감동했어. <웃음> 앞으로 돌라이 스케줄 나. 돌라이 스케줄 나. 나 정말. 야, 이게 디노가 이게 잘 살리더라고. <웃음> <웃음>